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국 타잔입니다 오늘은 캠핑을 합니다 여자 친구랑. 여자 친구의 반려견. 진짜. 진짜. 너무 행복해요. 빵빵빵빵빵빵빵빵빵. 아, 도착을 했습니다. 저희 집 근처에 새로 생긴 따봄 캠핑장이라고 있거든요. 시설도 되게 좋고. 오. 오늘 저희가 지낼 데크. 아, 아주 널찍하죠? 그리고 저희 짐들 이번 해 들어서 이제 가을 되고서 처음 캠핑 왔는데 오랜만에 해서 잘할수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난 배고프니까 피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. 그래도 점점 모양이 같이 가고 있죠. 진짜, 진짜... 킁킁킁킁킁... 얼른 할게요. 얼른 할게요. 어 타프 쳤다. 인생 첫 타프 완료. 와우, 좋은데요. 그럼 이어서 바로 텐트, 텐트 피칭 가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 덥네요 <웃음> 아, 자이 정도가 됐다? 이러면 이제 텐트 칠 준비를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텐트가 스스로 서는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?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여자친구는 항상 이너텐덴트 담당이고요 <웃음> 역시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잘해 와 진짜 예쁘다 이제 거의 구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노을이 미쳤고요 어김없이 우리 순자가 있고요 순자 <웃음> 왔어요. 아이고 해가 좋고 드디어 이렇게 먹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불안 붙여보겠습니다. 캠핑의 꽃이죠. 불멍. 저는 여자친구의 명을 받아 순자 밥을 데우고 왔습니다. 아 요즘 요즘 강아지도 밥줘 진짜 맛있어 보인다니까요 오, 맛있겠는데? 아, 저희는 오늘 삼겹살을 먹을 거고 빨리 먹고 싶어요. 벌써 해가 다 떨어졌네요. 아,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캠프, 캠핑 오니까 약간 좀 어색해가지고 피칭하는 데 시간 좀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이제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. Let's get it! 오, 실비 김치 와나 방금 하나 먹어봤거든요. 어. 매워요. 먹을래? 응 하나 먹어봐. 음 맛있어 근데. 진짜 맛있다 어, 진짜 근데 맛있게 매지 진짜 매운데 진짜 맛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매운 거사 사라져 우리는 매거 운 좋아하니까 와나 이거 주문해야겠다 그치 오 근데 이거, 이거 조금 남아가지고 일단 먹고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어 이게 반 정도다 <웃음> 와 그지 와 진짜 매운데 진짜 맛있다 그지 그지 어 맥주 하나 따 땄어? 아뇨 아, 아, 아. 와맛있다 <웃음> 기가 막힌다 응 음, 맛있다 음! 부드러워 어 이거 소주야? 어이. 어 너무 귀엽다 어, 귀엽지? 어, 진짜 귀엽다 뉴 소주 응. 짠짠아 음. 행복하다 아 이제 좀 <웃음> 캠핑 온것 같다 고생했어요 한 번. 이 차전 갑니다. 이 차전. 맛있겠죠? 이게 이거 이게 삼겹살 먹는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. 맛있겠죠? 미나리의 효능이 뭐예요? 미나리라고 하면 은 버터랑 김치랑 미나리랑 오! 향 미쳤어 나 이거 나. 처음 맡아보는 향이야 어 나도 오, 우리가 왜 진작에 삼겹살을 캠핑도 안 먹었을까 저희는 지금 캠핑을 한 같이 한네번 정도 했는데 한 번도 삼겹살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비건 캠핑이나 양고기 많이 먹었고 하여튼 아, 꽃게탕도 먹고, 먹고 아무튼 좀 특이한 것만 음, 하여튼 이제 아무래도 삼겹살은 좀 너무 기본 오브 기본이, 기본이니까 우린 좀 다른 길을 걸어보자 해서 삼겹살 안 먹었는데 삼겹살 먹어야 되네요 여러분 그리고 꼭 실비김치와 미나리와 콩나물 누가 새송이 버섯을 드십시오 와 이거, 이거 비주얼 끝장나는데와 어, 너무 예짠 한쌈을 그래서 넣었어. 너무 뜨거울 것 같아. 하나 뜨거워. 괜찮아? 뜨겁지? 응. 음. 괜찮아? 응. 음. 뜨겁지? 응. 음. <웃음> 뜨겁구만. <웃음> 향이 많이 나서 좋아. 응. 음. 건강한 느낌 나. 와 <웃음> 온갖 풍미가 음. 한 쌈에 다 넣은 음. 느낌. 음. 맛있다 이렇게 먹 진짜 풍미가 엄청나네. 응. 음. 와. 그냥 먹어봐. 응. 음. <웃음> 어. 삼겹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? 아, 진짜, 그, 맛있다. 거그 맛있다. 음, 진짜 맛있다 또 그런 거그 기름이 있어서 맛 그런가 봐 진짜 맛있다 그럼 이제 한승연애를 시작할까? 응 지금이야 지금이야? <웃음> 응. 일단 말을 되게 싫어 이야. 가음만나거 어려운 거그러 어...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랑 음.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아까 누나피랑 마시러 오 진짜 오우 슬니까 <웃음> 사실 오,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지연아 왜 이렇게 찐해? 자기를 아니면, 스스로 오빠라고 아예. 하는 거 되게 아니요, 싫잖아 오빠가 항상 나가 위로해줬으니까 근데 난 지금도 되게 위로받은 거 같아 네?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나네 <웃음> <웃음> <야, 나는, 웃음> 그러니까 해야된다고 내 말은 이미 안 했는데 어떻게 해 <웃음> 그만 싸우세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무리 <웃음> <웃음> 이런 건 진짜 안 맞아. 안 맞는 것기도 해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육년째. 실비 김치로 메워진 입을. <웃음> 음, 쟤네가 ]情况? 되게 뭔가 좋은 커플이었던 게딱 느껴진다, 애들이. 그러니까. 스베니와 함께하는 숨도 못하네. 음. 아, 괜네아겠다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굿모닝입니다. 전기장판 위에서 기절했습니다. 밖가 뷰를 한 볼까요? 아. 아내가 좀 엉망이긴 한데 내분이 <웃음>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메라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순자 밥 담당입니다 음 맛있겠다 음 순자 밥 갖고 왔어 밥. 맛있응 음. 김치랑 어 김치랑 맛있아 이거야? 맛있어? 역시 실비김치 어. 난 캠핑오면 딴 생각 안 나서 좋아 음. 내가 많은 취미를 갖고 있지만 음. 캠핑이 제일 다른 생각 안 나게 하는 취미인 것 같아 아, 할게 많아서 맞아쉴 <웃음> 틈이 없잖아? 그래서 그게 되게 좋다 어? 잠깐아 이게 뭐지? 아, 아, 오랜만이라 까먹었어 <웃음> 원두로 가아봅시다이거봐벌을 원두, 여기 난로 위에 꽂고 있습니다 <웃음> 오. 빠르다. 빠르다. <웃음> 어향 너무 좋다. Pay a t t 맛있지? 응 음, 진하다 역시 저 건두가 맛있어 음, 음. <목소리> 맛있어? 그때보다 더 <목소리> 음, <굉장히> 맛있어 <목소리> 음 완전 맛있다 음. 어 너무 맛있어 다른 거까지 먹는 것 같다 음. <목소리> 여러분 캠핑을 가신다면 이 뭐야 빔 브라더스 빔 브라더스 <목소리> 토스트? 응 음, 토스트 100g짜리 이거 사이즈가 딱 이거든요 4,0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져가십시오 굉장히 합리적이고 맛있습니다 <목소리> 이제 철수 할건데 마지막 인사 를 남겨주세요 어땠었습니까? 선생님?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까? 자, 마지막으로 카메라보고 한마디 해 <웃음> 아이고 잘했어요 <웃음> 안녕 빠이빠이 <웃음> your mouth, don't mean to turn it upside down, I really wanna hear you out, I can't know how it is, to be where you so calmly sit, when I m further m i l e s